잉여맨 로블록스 어흐. 어. 미아야 어.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 초대되었어 으, 여기가 어디야 글쎄 어. 여기서 게임만 하면은 돈을 왕창 벌수 있다고 해서 오긴 왔는데 난 어. 돈이 좋아 미오야 음. <웃음> 너희도 왔구나 너희가 날 게임 라이벌들이니 미오야 근데 내가 들은 사실로는 우리가 죽을 어. 때마다 상금이 는다고 하더라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죽는다니 나 그럼 집에 갈 거야 아니 뭐 그런 게임룰이 있대 456명 중한 명이 죽을 때마다 상금 1억씩 는다는 거 있지 1억? 어어 어? 1억이면 <웃음> 지금 벌써 2억 벌었네? 뭐? 안녕하십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날 노리고 있는 거구만 어쨌든 얘들아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어 우와, 우와 진짜 응. 많이 참가했다 오징어 게임이 핫하게 하나 봐 정말 무섭다 첫 번째 게임은 뭐, 뭘까 이게 도대체 얼마야 <웃음> 어? 어? 이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니 살짝 정말 손끝만 움직이더라도 어딘가에서 총알이 날아올걸? 에이 설마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이겠어? 야맨아 너왜 이렇게 잘 알아? 나 영화 봤어 드라마 봤어 시작하는 건가? 오. 니 죽었니? 아니아니아니 으아! 으아! 너아무무 으아! 얘들아 너무 숨이 막혀서 말을 못하겠어 와 많이 죽는다 어나 거의 터왔어 so 나도 1분 남았다 유호, 유호, 들어왔다 여매아 안녕 빨리 와아 어. 어. 어. 아, 살았어 cool. 얘들아 얘들아 살았어 나돈 벌었나봐 나돈 벌었어 아, 어쨌든 우리 살아남았다. 이검은 게임은... 어? 어, 이건 뭐지? 게임. 놀이터인데? 아, 이 게임은, 두 번째 게임은 내가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달고나 게임이야. 에? 모양대로 달고나를 자대로, 제대로 떼지 않으면 총을 맞고 죽게 되는 게임이지. 아니, 이럴 수가! 이 줄대로 잘 따라가야 돼. 아. 2분 안에 가야 된다고 하네. 와, 내가 1등이야, 여멘아, 보여?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어? 여멘아, 나 1등이야, 얘들아. <웃음> 나 보여? <웃음> 내가 죽으면 니네 1억 더 타가는 거잖아. 절대 안 죽어. 안돼 여멘아, 그런 선택은. 하하 <웃음> 하면 <웃음> <웃음> 아, 여멘아, 나 왜요? 너무 슬퍼. <웃음> 너네, 너네한테 절대 이러고 안 줘. <웃음> 아, 씨. 아, 나. 아, 여민이 살았네. 우, 야, 너무 슬프잖아. 살아왔네. 아, 진짜. 야, 리아너돈 벌어서 어따 쓰게? 어, 너성형수술하려고 그러는 벌어... 거지? 나는 돈 벌어서 어. 엄청나게 맛있는 것들 많이 사 먹을 거야. 아, 그래? 하이, 그렇구나. 우리 어쨌든 살아남았어. 구독. 어, 줄다리기다, 이거. 어, 나 너희랑 반대인데? 나도. 나도. 나, 아 어, 나, 나. 나, 나, 나, 미호랑 같은 팀. 난 어, 어, 아닌데? 진짜? 그러면은, 니아가 반대편에 있다는 거네. 미안. 얘들아, 미안. 잘 죽어. 이, 이거는 줄다리기에서 가운데에 있는 데에다가 상대팀을 떨구면 됩니다. 죽음으로 보내면 돼요. <웃음> 자, 아래에 있는 거를 빨리 눌러서 상대팀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웃음> 리아 죽어라! 야, 죽어라! 영차. 리아야 죽어라!!! 야죽어 영차! 영차! 내 손가락에서 풀이 나고 있다 리아야!!! 리아야 미안해 아, 제발 이러지마 아 우리 좋았잖아 우리 아도고좋았야네 목숨 1잘 먹을게 어, 어, 맛있다 리아야 이러지마 리아야 리아, 어? 리아, 난 너무 슬퍼. <웃음> <웃음> 리아의 클릭이 느린 탓에 모두가 죽어버렸어. 리아야, 하늘나라에서 잘 보고 있지? 여맨아 응. 방금 리아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 <웃음> 절코 행복하게 천국으로 갈수 있진 <웃음> 않을 거야. <웃음> 뭔 소리야 우리가 죽인 거야. <웃음> <웃음> 우리가 죽인 거야. 어? <웃음> 어? 이거 그거다. 구슬 게임이라는데? 네, 구슬치기 게임이라고 하는데 나 이거 안 해봤어. 뭐지 이게? 아, 아 홀짝을 맞추는 건가? 이게? 구슬이 짝인지 홀인지 맞추는 거죠. 아. 제발 짝, 제발 짝. 아, 홀이다! 아, 안 돼! 아. <웃음> 세 개였고, 홀이었죠, 그러면. 아, 이번엔 홀일까? 짝일까? 제발 뭐지? 이번엔 여민어 짝이야! 짝 오케이 니말 네 들어볼게 짝짝짝짝짝 아홀아또 홀이야 아래 그세 개밖에 안 남았어 미안한데 난난 난 살았어 그럼 이건 무조건... 난 이번에도 오지지로 간다 아 오케이 나도 짝아홀홀홀 홀. 홀. 맨날 짝이야 넌 나의 짝 오케이 홀홀홀홀 하나 남았다 니아야 니네 말을 들어볼게 홀짝 짜! 짝 짜! <웃음> 제발 짝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짝 어? 어? 살았어? 어? 산거야 나? 살았어 어? 어? 나 살았어 어? 남은 사람은 8명 총상금 몇억이야 저거 8600억? 8600억? 왜 이렇게 많이 줘? 야, 다음 게임 뭐지? <웃음> 어? 와 큰일 났다 그니까 러 이게 뭐냐면 어 강화유리가 있고요 그냥 유리가 있는데 그냥 유리를 밟으면 떨어지겠죠? 그럼 탈락입니다 그래서 먼저 출발하는 사람이 불리해요 와... 나 아, 증서 이거 아무도 안 갈텐데? <웃음> 아니야 어쨌든 시간이 있어서 가게 돼있어 제발 아무나 첫 발만 뛰어달라고 첫 발만 내가 볼땐 근데 왼쪽이야 오, 오 여기 아니었어 오, 왼쪽이야 일단 왼쪽 오, 오 왼쪽, 왼쪽 왼쪽이야 고맙다 좋은 이생이었다 개못만 가면 돼 고맙다 와 매번. 이거 오른쪽이다 이번엔 이거 눈치 게임이긴 하다 오른쪽일 것 같은데 오케이 오른쪽 아, 아 미호야 좋았어 아. 미호야 아. 좋은 아. 좋은 이생이었다 오 와!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요 맥락 버텨! 아 버텨 버텨 1분이야 1분! 그 앉아! 결정. 야 들어 누워! 그냥 들어 누워! 점수! <웃음> 절대 안다 같이 죽어 그냥! 다 같이 <웃음> 죽어! 죽은 척 죽은 척! 안 가네 사람들! 결국 설정. 마지막에 5초 아니면 10초가 결과를 판가름하게 할 거야 하... 내가 볼땐 오른쪽 왼쪽 같은데 그치? 오른쪽 왼쪽 오오 오! 오! 오! 오! 어, 아니야 왼쪽이었어. 왼쪽 오른쪽인가? 왼쪽일까 또? 아니면 끈나 끈기가 많은 사람들이 보였네. 야 내가 볼때 왼쪽이야. 와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가자마자 바, 바로 빨간색 밟으면 괜찮지 않을까? 안될것 같은데 되나? 그게? 어쨌든 시간이 없어. 결단을 내 오초에 뛰어야 돼. 오오 오, 오, 오른쪽이야! 상대 456억! 1대1이다! 좋아요! 맛! 어! 오, 오, 뭐야? 드디어 대망의 오징어 게임에 도착했군요. 아... 이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야? 심플하대. 심플하게? 밀어내면 된대. 아이 안에서요? 밀어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밀어서. 오. 싸우는 거네. 이 밖에서 밀어내면 된다는, 된다는 거죠? 야, 맨날. 니가 강한지 보여줘! 와, 이리로 가는데, 얘? 얘좀 고인물인데? 오징어 게임? 이 선을 밟으면 죽는, 죽는다는 거 아니야? 어. 어? 아, 밀어내는 거 맞네. 뭐야, 이 사람. 끝내러 간다. 어? 무서워! 와이 사람 뭐야? 좀 잘하는 거 사람인가? 아 심리 좀 봐라 으 아깝다 어. 오 아깝다 으악! 으! 오! 으! 으아아! 으아아이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거야? 선에 서 다니면 안 되는 거야와와 뭐야? 어쨌든 상금은 얻지 못했지만 최종 라운드까지 <웃음> 제가 버텨보았는데요 어쨌든 그 사람은 맛있게 9,600억을 먹었겠구만 어, 걱정하지마.. <웃음> 걱정하지마 여매아 <웃음> 왜? 여기 게임이야 우린 또할수 있어 이야 어, 이거 상금이 많이 모였네 <웃음> 어쨌든 여러분들 전 여기까지 플레이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안녕.